여러분 먹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 전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스티머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핑크로 생긴 엘핑에서 나온 스티머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이용해서 메이크업 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티머는 이런 크기예요 지금 딱 보면 손바닥 손보다, 손보다 좀큰 정도? 굉장히 가볍습니다. 크기는 요 정도. 그래서 화장대에 두고 쓰기에 참 괜찮은, 적합한 크기의 스티머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아래에다 해서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. 그 다음에, 이 제품 구성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LED 등이고요. 여기 이제 등, 여기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울 보시다시피 거울이구요 led 점등을 할수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껐다가 켰다가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둡은 환경에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명이 좀 피, 갑자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 led 조명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뒷부분을 보시면 물 덮개가 있습니다. 뚜렷다. 어, 세우면 요렇게 열리거든요. 여기다 물을 넣어서 스팀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. 여기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를 요렇게 뚜껑 부분에도 뚜껑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눌러서 덮개를 닫아주면 시 끝이에요. 굉장히 간단하죠?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자, 물통이 본체에 장착되면요. 즉시 본체에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. 물 성분이 다르면 제품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. 수돗물 또는 생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징기가 올라오는 게 소리가 나요. 지금 나오신 거 보이나요? 이렇게 징기가 한 30초 정도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물통에 이제 물이 모두 사용되면 더 이상 물은 나오지 않고요 기기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수분을 받 가까이 가져가면 뒤 뜨거울 수 있으니까 화상에는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티버 제품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.